이게 진짜 놀랍게도, 물고기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어, 그러네요. 되게 퀄리티 좋다 뭐지? 올라가나? 설마? 오! 오 올라가. 오, 쉐. 오,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대박.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자, 이번에 물 게임은, B! c 리 e a 데이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특별한 맵을 한번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하에 모셔온 게스트는 윤대드 씨예요. 안녕하세요, 윤대드 씨. 음...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오! 제가 유튜브 쇼츠로 이렇게 슥슥슥 보다가 진짜 너무 재밌게 찍는 분이 계신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윤대드 씨더라고. 그래서 오이분 너무 재밌다 하고 이제 구독을 눌러놨었는데 윤대드 씨가 비세라를 한 영상을 올리신 거야, 쇼츠로. 그래가지고 오 이분도 비세라 하셨네 하면서 댓글 다 봤더니 이제 플레임님이랑 합방 한번 하시죠 플레임님의 청소노예 생겼네 막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합방 같이 하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윤대드씨가 거기에 하트 날리고 고정하고 이메일로 저한테 <웃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아 <웃음>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윤대드씨와 함께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게임,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안녕하세요. 쇼츠 위주로 올리고 있는 종합게임 유튜버 윤대드라고 합니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약간 저런 식으로 운을 띄우면서 이제 쇼츠의 영상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니나저 윤대드씨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yeah. 자, 이번에 해볼 맵은 윤대드씨와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쿠아리움 맵을 골랐어요. 아쿠아리 프라이드. 이렇게 읽는 거 맞냐?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4, 아 뭐야! 코스튬 왜 이렇게 깜찍해 깜찍해요? 흰색과 보라색의 조합이라니 귀엽죠 플레임님은 따끈하시네요빨강빨강 <웃음> 오늘 잘 아, 부탁드립니다 어왜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왜, 왜, 왜 켜져 이거 여기가 나가는 곳이지만 우린 나갈 수 없고 네. 오늘 아쿠아리움 같이 데이트하면서 와 어? 아, 뭐야 이거 와이 개더러 뭐야 이거 아 윤대대씨 뭐, 여기에서 싸지 말라니까요? 아니 좀 급한데 그럴 수도 있죠 이걸 아, 받아주네?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뭐지? 어이기부금 어, 나온다 어, 네? 여기에 뭔가 걸레 같은 게 있어서 집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네. 부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소하자 오케이 가자 오, 오, 오. <웃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맵을 둘러보는 거예요 네. 어, 이게 진짜 놀랍게도 물고기가 제대로 구현이 돼 있어요 어 그러네요 되게 퀄리티 좋다잉 네 예전에 약간 짝퉁 아쿠아리움 맵을 매드에터랑 한 적이 네. 있는데 거기에는 없었거든요 물고기가 아, 여기 개도 뭐. 있네 대박 뭐지어구궁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다뭐튀어나오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음. 자 여기에 폐기물 상자 아, 오, 어, 오케이. 어디, 제대로 된 아, 상자가 아니야. 자, 네? 주변을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여기에 메꿔야 되는 곳도 되게 많네요. 여기가 창고군요? 오, 창고. 오. 창고.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웃음> 손잡이 타고 올라가셨어. 여기가 지금 초록색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다가 상자 같은 거 많이 쌓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 배터리 같은 건가요, 그게? 이런 거. 아, 그거구나. 이런 것도. 아, 그래요? 그냥 딱 봐도 이제 상자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여기다가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저 이거 영상 다 찍고 알았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배터리인가 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불 속에 소각하는 장면인데 이거 보고 이제 댓글에 아 청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웃음>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그래서... 초반에는 그거 몰랐었어가지고 그냥 아, 청소만 그래요? 다 네. 하고 업로드를 했더니 사람들이 네.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아 점수 다 깎이네 아 이러면서 <웃음> 이 가운데는 뭐지? 가운데? 이리 와봐요 뭐지? 올라가나? 설마? 오 올라가 오 쉣. 오, 오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대박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오? 맵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여기가 와. 끝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상어 있습니다. 아 여기 상어. 이 상어는 불칸 어페어 라는 dlc 맵에서 나오는 친구인데 네. 위에 레이저가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거를 다 녹여요 여기는 에 지금 소각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네. 애들을 이렇게 넣어서 오. 상어가 먹게 하고 사물들은 어. 넣어서 네. 이렇게 레이저로 태우게 어 아, 이게 얘가 소각소를 음. 대신하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내려가 여기로 어, 다 빠지면 되나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응? 어, 어, 보잉, 보잉. 되게 어? 젤리처럼 어, 있다. 있어요.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어, 여기 반대편에도 상어가 있어요. 음, 그랬구나. 이게 엘리베이터인가? 아니 이게 무슨 쓰레기 창고야 엘리베이터? 뭐야 이거? l 어. 어우야 여기 천국으로 가는 곳인가 봐요. 어우야 눈뽕. 아눈눈 눈 너무 아픈데? 어. 어이 셔. 이걸 누르면, 어! 아 이렇게. 엘리베이터 맞네. 어,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아니 근데 이거 내려가는데 보화 뭐 이렇게 한3 0년 걸려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다른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설마 지하 이런 대로? 그러는데? 아 지하가 있나?는 어? 아, 아, 아니고,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고요. <웃음>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내려가는데? 그러게. 1 층에도 소강로가 없는데 음. 이거 다 위로 올려야 되나? 아 거기 서 있으면, 어. 어, 어. 그게 오. 올라가면 자동으로 그 올라가지나 봐. 그러면 물건을 여기다 띄우면 되겠네요 시체 이런 것들을 아,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2층에 있는 상자 이런 건 내리고 골치가 아프네 이 아. 이렇게 그렇구나. 어? 에? 저 이게 사람이 네, 안 네. 올라가도 지가 알아서 계속 올라가나 위에 물건이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한 깐... 번에 많이 담아서 올려야겠네 짜잘한 거는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 올려버리죠 마맘메야 최근에 아쿠아리움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군대를 올해 4월에 전역을 했는데 아 4월? 와 막... 그럼 아직도 빡빡이에요? 아니 머리 많이 길렀거든요 하긴 4개월이면 머리 많이 자라긴 네. 하겠다 그럼 지금 나이 공개는 하신 거죠? 네 공개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22살입니다 아 완전 애기 나랑 띠동갑이야 <웃음> 이 정도면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진짜 그쵸 어떻게 보면 왜 동의해줘요 이럴 땐 아니죠 아 그냥 형이라고 불러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 그럼요 당연하죠 형이죠 형아 아, 1층 청소가 좀 빡세네 근데 이거 물로 가는 거잖아 2층이 그쵸 다아았던거다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2층 구경하러 가자. 약간 불안해졌다. 일로 와봐. 네, 그러면... <웃음> 와! 뭐야, 이게! 미쳤나봐. 아니야, 미쳤나봐. 아 진짜 미쳤나 봐. 어, 씨. 어떡해, 어떡해, 이거. 에, 뭐, 어떡해. 다 와. 꺼내야지, 뭐. 어쩌겠어.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최첨단 기술이기는 한데, 이 참, 그렇네. 예 네, 원하는 대로 오돌리네. 어떻게 소강로가 없어. 아쿠아리움에. 쓰레기네. 아쿠아리움에 아. 소강로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이, 무조건 있어야지, 아쿠아리움에는. 소강로 하나쯤은. 그, 그런가? 내가 말이야, 어, 이때까지 갔던 아쿠아리움 중에 소강로가 없었던 곳이 없었어. <웃음> 대체 어딜 가신 거야? <웃음> 네, 윤대대 씨는 저를 알고 계셨었나요? 아, 네. 저는 중3 때부터 봤던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채널에 와 가지고 영상을 볼 정도였어요. 아우, 당연히 채널 와서 영상 봤죠. 게임 좀 좋아하고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플레임님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진짜로. 음. 내가 그 정도란 네. 말이야? 그래서 아마 제 친구들이 지금 이 모습 보면 배 아프지 않을까? 보고 있어, 얘들아. 아 친구들도 윤대대 씨가 방송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친구네들은 알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공개 안 하려고 해요. 그치? 웬만하면은 초반에는 공개 안하는게 좋을지도? 나도 맞아. 방송 초반에는 막 애들이 왜 이렇게 방송 노잼이냐고 막넌 절대 성공 못할거다 이랬었거든 와, 너무해 진짜 이건 후회하고 있을겁니다 그 친구들 지금은 다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제 주변 친구들도 제가 그래도 나름 빠른 시간 안에 유튜브가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주변 유튜브 하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빨리 키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 있었어요 친구 중에 있었어요 아 나도 편집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오윤대드씨 편집자로 아 좋다 노예하면 키워야겠다 편집은 그럼 지금 윤대드씨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네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부터 유튜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전 처음에 음. 편집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무 올라오는 거 보고 물론 신청할 만한 글실력 아니어가지고 오 풀동부 네, 들어오실래요? 어, <웃음> 근데 이제 봤었어요. 플레임님 그 영상 봤었어요. 아, 구인 영상? 예, 네, 직원 죽어간다고. 어? <웃음> 봤었었는데. 제 실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키워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같이 게임하고 있네요. 아닌 것 같은데? 윤대드씨 영상 보면은. 아닌가? 그냥 영상 자체가 재밌어서 그런가? 편집이란 게 편집 기술이 막 뛰어나고 그래야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아... 센스 싸움이거든요. 센스. 아... 재밌는 장면을 눈에 띄게 키워주. 그런 편집만 살짝살짝 살짝 가미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음... 좋은 편집자인 건데. 잠깐만, 일로 와봐요, 조보아 씨. 왜요? 어들어가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윤대드씨? 진짜 죽었어요? 정말로 데드가 되어버린 거냐고 빨리 얘기 좀 해줘! 무서워! 나갔나? <웃음> 야 어디 갔어? 아아 아. 들림? 들림? 어 들림 들림 지금 OBS가 다 나갔어 에? 왜 끌렸나 봐 순간 아 깜짝이야 이렇게 암살 시도를? 야, 진짜 암살 된줄 알았잖아 윤대드는 <웃음>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 으으 <웃음> 야 일단은 2층에서 옮겨야 할 통들을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넣어줍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개새. 끼야 눈이 있으면 저앞에 보고 어. 다니란 말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실수 진짜 진짜 실수 잠깐만. 아, 미안해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왜, 왜 갑자기 시비거세요 <웃음> 아니 윤대대씨가 너무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대려도 네. 깊고 그래가지고 음, 음. 당연히 아, 있을 아,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어볼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웃음> 저는 없습니다 왜 없지? 대학교는 갔을 안 갔어요? 대학교 안 갔습니다 바로 그럼 방송 업계로 뛰어든 거예요? 맞죠 맞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 그럼 계속 집에만 있겠네? 네 보통 제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인프피요 저도 인프피거든요 방송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안 어? 물어봐도 돼아 진짜요? 어, 어 거의 99%는 다 그러거든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만날 시간은 없고 그쵸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못 만나는 게 아닌 안 만나는 거다라는 게 아니지 못 만나는 거지 안, <웃음>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는 <웃음> 거는 이제 여자를 네.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는 네. 거고 못 만나는 건 여자를 만나고는 싶은데 이제 부를 사람도 네. 없고 만날 수 있는 연인이 아, 없는 아. 거지 그러니까 네. 못 만나는 거지 그래요? <웃음> 어어어 어, 어, 이게 어아아어이 어, 어, 큰일 날뻔했네 어, 난 사실을 말, 말했을 말, 뿐이라고 <웃음> 그래도 연애는 해봤을 것 같은데 아 어, 연애는 해봤죠 당연히 당연이라니 물론. 지금 여기 전국에 계신 모설분들한테 어? 큰 저항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연애는 당연한 게 아니야 <웃음> 근데 플레임님은 당연하다는 데샤오고 계시잖아요 당연하지는 않았죠 저도 되게 산전수전 음. 많이 겪었죠 그리고 난 이제 연애가 아닌데 아, 아 맞다 아 연애 끝나버렸는데 나 이제 연애 못해 아. 되게 하고 싶은데 에이 뭐라고요? 에? 아니야 아무것도 다, 다, 아니야 잘못 들었나? 그치 잘못 들었지 아.. 그쵸? 로크 그 클립 따야겠다 오케이 뭔만? <웃음> 얼추 청소가 된거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쓰레기통을 뽑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더 뽑아가지고 1층으로 올릴게요 같이 내려갑시다 그냥 상자 네? 분리수거 알겠습니다. 해야지 얘는 뭔가요? 얘무 총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요? 네 아아! 오, 깜짝이야! 아, 이거 허, 처음 봐요? 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죠. 총알 자고 지우는 거. 네네, 용접. 이런 것도 음. 메꿔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아, 기억난다. 맞아, 맞아. 아, 이거 되게 오래 맞아. 지져야 되네, 이거. 됐다. 오. 초대해볼래요? 어, 그래요? 자. 나이스. 하는 방법은 알지? 그냥 뒤 지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너무 오래 지지면 불 붙어요. 그래. 손떼, 손떼, 손떼, 손떼! 이 개새끼! 어? 여기 청소해봐요, 그러면. 오케이, 확실한, 확실하게 알았어. 아, 일단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워, 하나만. 음...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그렇지, 아 마스터, 완벽해. 마스터, 아, 마스터, 아... 마스터. 일단 여기를 좀 닦아보자. 아 여기 대걸레 왜 이렇게 더럽냐. 물통 어디있어 물통. 어, 저 물통을 못 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 그러게, 어? 물통? 아 설마 이거 바다에다 하는 건가? 상어 있는 쪽에 나가? 아, 아. 상어 있는 곳에 나? 아. 아주 연병을 엄나 <웃음> 아, 귀찮게 하는구만. 아 진짜 귀찮네. 아 잠깐 그럼 1층을 닦으려면은 와 그러네. 아진심임 진짜 네, 그렇게 상... 닦는 게 맞다고? 아 진짜 설마. 그런 거면 맵이 진짜 많이 선 넘는데. 일단 빨리긴 하거든 이 상어물에다가. <웃음> 어 여기도 빨립니다 올라가는 거에도. 와 이거 맞나봐요. 아, 어떡하지? 1층이 진짜 고난인데. 말도 안 되는데. 플레이 님과 오래 있을 수 있겠네요. 아, 너무 좋아. <웃음> 좋은 거 맞죠? 진짜 너무 좋아. I am mom. 그러면 지금은 방송은 취미예요? 네, 취미예요. 지금은. 잘 되면은 전업으로도 하고 싶고. 아, 그럼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터 그러면 플레이 님은 제 영상을 언제부터 보셨나요? 언제는 얼마 안 됐어요. 한한달 됐나? 근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딱두달좀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어. 때부터 제가 봤네요 <웃음> 네 맞아요 <웃음> 어, 거의 초창기 멤버네 내가 맞습니다 혹시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재밌었다 이런 영상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오븐가 오븐가? 아, 백룸, 게리모드 오븐가랑 네. 거북이 게임 어, 그거 힘들었죠 근데 제 영상 비하인드 중 하나가 라고브에 있잖아요 플레인돌도 올리셨잖아요 네 해가지고 네. 제가 그거 보고 아, 이 그런 게임이 있었지 하면서 재밌겠다 하고 저도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아, <웃음> 제걸 보고? <웃음> 야, 네. 영광인데? 우리 서로 앞으로 콘텐츠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냅시다 아이고 저는 좋습니다 남자라서 편한 게좀 있기는 하다 여성 스트리머 아, 분들이랑도 네. 합방을 자주 했었는데 그분들은 네, 이제 제가 유부남이다 보니까 약간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좋습니다 되게 저희 삼촌 같고 되게 편한 거 같습니다 뭐? 다시 말해봐 네. 내가 좀 이상한 단어를 아니... 들은 거 같거든? 에? 뭐 어떤 거요? 3으로 뭐, 시작해서 뭐, 촌으로 끝나는 뭐, 뭐, 형이라고 아... 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호이 상한다 형은 당연히 아, 농담입니다 플레임형아 <웃음> 아, 근데 또 형이라고 하니까 또 기분이 약간 이상하긴 하다 삼촌이란 호칭이 익숙해질 나이가 되기는 했어 내가 조카도 둘이나 있는데 아 근데 저도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랑 8살 차이가 나거든요? 오! 어? 제가 되게 늑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8살 차이나 12살 차이나 저한테는 많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12살과 8살이면 그래도 좀 차이가 크지 않나? 제가 플레임 영상을 옛날부터 봐가지고 살짝 친숙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약간 내적 친밀감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뭐죠? 엘리베이터가 넓잖아. 야,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다 담아서 한 번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일리 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이용할 생각을 안 했지? 중간에 굉장히 커다랗고 실용적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잠깐 깜빡했나봐. 음, 저녀면. 그러겠네요, 확실히. 거의 지금, 윤대들 씨가 나에 대한 신용도가 엉덩교 신자거든? <웃음> <웃음> 엉덩교? 왜냐면 중3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의 뭐 종교나 다름없죠. 그래도 어떻게 금방 합니다, 저희. 너무 그러니까, 우리 레이저 어디있어요 레이저요? 어디있죠 아래층에 어? 있나? 나 우리 같이 가자. 네. 여기 있나? 여기, 어, 여기, 있, 여기 있습니다. 어. 엘리베이터도 고치자. 엘리베이터. 아, 저것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 고치는 거구나. 울루룩 울루룩 울루룩 울루룩 울루룩 울루룩. 울루룩. 어, 안 고쳐지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건 못 고치나 봐 그러니까 1층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못 부른다 라는 설정인 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최대한 많이 담아 가야겠네요 쓰레기통을 엘리베이터에 다가다 쑤셔 넣은 다음에 우리만 2층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거지 오 어, 혹시 1층 빨판 위에서 올라가면 걸레를 빨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채팅을 쳐주셨는데 뭐 왜? 여기에 서서 점프해서 걸레를 빨수 있지 않을까 어? 라고 채팅을 쳐줬어요 와! 와, 진짜 천재다. 와, 아, 진짜 천재다. 진짜 끌고 있다 와. 진짜 어이구, 예, 예. 와. 자, 발상의 전환. 왜 우리 장작들은 그런 똑똑한 사람이 없는겨? 아까부터 해보라고 했었다고? 닥쳐! <웃음> 내가 채팅창 못 봤으면 너네 말안한 거야. <웃음> 개발자가 의도한 거겠죠? 왜 만든 사람이? 그렇겠죠? 멍청하면은 몸이 고생해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만든 거 같아. 한다. 됐다. 아유, 많이 쉬었네. 오, 혼자 여동쳐 아우! 야저희 가서 저 버튼을 눌러야되는데 저거 어떻게 누르냐? 가봐 잣된거 같은데 우리? 내가 도와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저를 밀어주시죠 뭘 밀어 점프해 임마 예, 점프 오 됐다. 됐다 야 그걸 누르면 야이 개새끼 어? 나는 태우고 가야될거 아니야 아 큰일날뻔했네 <웃음> 중앙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아, 근데, 거기는 이제 물로 향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담아놓으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서, 이제 한 번에 버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세요. 쉬프트 누르고. 알겠습니다. 들고, 쉬프트 누르고, 천천히. 야, 그리고 드래그 하면서, 수평 유지하면서, 좀 높이들어 이 스바라시야 무거워가지고 땅에 끌리잖아 어 그렇지 자 수평 유지가 그렇지 그렇지 어, 진짜.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그러네요 어. 우리 장작분들은 제가 이거 숨쉬듯이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되게 쉬워보이겠지만 막상 하면은 난장판 퍼레이드 아 근데 이거 엘리베이터 바닥이 너무 눈부시다 근데 이거 유리가 너무 안 보입니다 바닥이 빛나가지고 눈 아파 어우 그러게요 천국으로 <웃음> 가는 문야 그래도 물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긴 하다 그죠?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일일이 다시 다 주웠을 거아니야 맞아요 물에 다 떠밀려 와가지고 어? 아아아아 안돼요 어떡가 잘못 눌렀어 유리 조각 주실려다가 버튼이 <웃음> 눌려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거난 1층을 청소한다 이렇게 된거 2층을 청소하겠습니다 아 2층 봤다가 또 1층 보니까 개더럽네 플레임님은 방송 중간에 물 많이 마시나요? 많이 안 마셔가지고 맨날 깜빡해서 장작분들이 물 마시라고 알려줘요 지금도 마셔야 되는데 음. 합방 중이라 물을 못 떠오겠어서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중 편하게 다녀오셔도 되는데 물좀 떠오겠습니다 네 <웃음> 다녀오세요 청소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시기 전 오시기 빨리 맨 처음에 나 죽였단 말이야 이대들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 용서 못해 장작분들 <웃음> 다보해주셔야 됩니다. <웃음> 아유. 그럼 윤대 대시의 다른 친구분들은 다 고등학교 동창이신 거예요? 네, 거의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겹쳐요. 진짜 어. 많친아이들이 많죠. 엄청 자주 만나겠네요 그러면? 게임을 자주 해요, 친구들이랑은. 게임 뭐 해요? 최근에는 친구들이랑 모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철권도 하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한 게임 좋아하네. 롤도 하고. 롤 하는 사람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게스트 중에? 어, 진짜요? 롤 잘해요? 티어가 어디예요? 지금은 실버이긴 한데 가장 높게는 플랫 4까지 찍어봤던 것 같아요. 실버 2? 나랑 말 섞지 마, 우메한 것. 플레임님 골드시잖아요, 지금. 골드 4예요. <웃음> <웃음> 혹시 최고치역 어디시죠? 올드 3인가 인가아말안 아, 섞을래 아. 야 1대1 고? 1대1 고? 스킨빵 스킨빵 어, 진짜 콜 진짜 좋아 콜. 이거 끝나고 한판 뜨자 기졌다 나 오케이, 초월급 안산거 있는데 이거 받아야겠네 아싸 스킨 님들 스킨 뭐 받을까요? 뭔 소리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스킨을 또 사주신다니 언데드가 아니라 윤데드야 이 미친놈들아 이름을 똑 <웃음> 바로 알아야지 근데 왜 닉네임이 윤데드에요 그러고 보니까? 언데드 스펠링이 UNDEAD 잖아요 맨 앞에 Y를 붙이면 제 이름 한 글자가 들어간 윤데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감도 좋고 아름 잘 지은 거 같아가지고 언데드를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아 그걸 먼저 설명 드렸어야 됐구나 맞아요 제가 언데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데드를 왜 좋아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안 죽는다는 그 표현이? 아니면 좀비가? 좀비도 그렇고 혹시 와우 하셨나요? 와우 알기는 아는데 해보진 않았어요. 거기에서 언데드라 종족이 있는데 되게 멋있어. 불사 사람 막 뜯어먹고. 그 그런 게 멋있어? <웃음> 멋있음의 기준이 꽤 남다르구만. 제가 이 캐릭터랑 닉네임을 군대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군무 시간 에할거 없잖아요. 어, 방송하게 되면 무슨 닉네임 지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완전 진짜 초등학생 시절부터 방송을 많이 봤어요 방송이나 유튜브를 게임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 나도 방송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원래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냥 꿈이 어린 시절에도 막 아프리카도 막 혼자 켜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저 비세라 딱한판 해봤습니다 지금 플레임님이랑 하는 게 두번째죠 잘하네! 두번째 치고 아 그래요? 와... 또, 또, 또 선생님이 좋으니까 아이씨 이거 쓰레기였네 아 됐다 버려 어뭐 짜증나 이거 쓰레기야 어 뭐야 이거 어, 싱그러워 <웃음> 윤대들 씨랑 대화하면서 청소를 하다보니 어느새 1층도 야 깔끔해 여기는 분리수거 끝나서 이제 다 넣어. 올라가. 올라가자. 오, 다행이다. 레이저도 갖고 와야겠다. 이 층에 레이저 지질 게 많네. 슬슬 끝을 향해 나가는군요. 아 되게 물 국밥처럼 하시네요. 올라가! <웃음> 자, 윤데드가 책임지고 여기 다지져영 받들겠습니다. 야. 살살. 아, 이 개샌. 어떻게든 찾으니까 되기는 했네 어, 어떻게든 어다 태우긴 했네 상어가 고생했다 우리 상어 깔끔해졌습니다 다 했다! <목소리> 자 이제 탐지기 아차. 들고 이것저것돌아다녀봐요뭐 집히는 거 있나 음 아쿠아리움이 아주 새 것처럼 변했구만 혹시 몇 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103%? 저는 102%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치킨 내기 할래? 정확도 맞추는걸로? 윤대드씨가 103% 에? 하고 네. 제가 102% 어때요? 아... 어, 어?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저 확신이 있어요 아니야 바꿔 바꿔 바꿔 아니야 아니야 나 103% 할래 아니 나103 아니 아니 아니 제가 103%, 제가 103, 아니야, 103%. 아니야, 제가 103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보. 보! 오케이 아, 이겼다 내가 1 0 0 x 1 0 0 x 1 0 0 x 1 0 0 1 0 0 102%x100 102%, 102%, 102, 102, 102%. 102 가져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나이스! 일로와! 오매한 것! 퇴근! 근데 네. 우리가 퇴근했을 때 102%도 아니고 103%도 아닌 걸로 나면 어떡해요? 그러네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전 102% <웃음> 이하로 하고 윤대대 아. 씨는 103% 이상으로 해서 넘어가면 윤대대 씨가 가져가는 거고 모자라면 네. 제가 가져가는 걸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퇴근! 치킨! 익스셉션을 짠. 어디 결과는 결과는 제발. 짠. 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퍼센트야? 어, 와안 떠요. 2 2 분리수거 점수가 꽤 센나본데요? 야, 치킨 잘 먹겠습니다. 가당키난한 숫자입니까? 아 아이, 선 넘네. 아, 어, 그러네. 우와, 121%구나. 어? 121%로 나와요? 네, 저 121%로 나오네요. 뭐, 뭐지? 나 122. 왜 퍼센트도 다르게 나와? 개인 점수가 있나? <웃음> 어쨌든간, 2시간 5분에 걸쳐서 윤대들씨와 잘 청소를 했네요. 아이씨, 결국 치킨을 내가 사주네. 나이스. 아이씨. 어, 왜 던져요? 짱나. 퇴근이나 합시다. 퇴근. 오늘 같이 비사라에서 어땠어요 윤대드씨 어떻게 보면 저에게서 되게 큰 합방이었는데 플레이님과 그 합방을 처음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부끄럽네요 <웃음> 자 우리의 합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롤이나 맞습니다. 하러 가죠 스킨빵만큼은 제가 이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이고 또, 또 스킨까지 또또안주셔도 되는데 잊었어 진짜 안 봐준다 닉네임이 뭐예요 근데? 피오스 국가대표 치면 나오실 겁니다 와 진짜 건방지다 닉네임이 <웃음> 자 룰은 미니언 100마리 아니면 첫킬 먼저 자들어가자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잠깐 1대1을 해야지 왜 칼바람을 잠깐, 같이 놀다. 돌리고 있어 갑자기 팀들뻔팀들 번. 팀들뻔 아2번? 또 특이한 거 꺼냈네. 야나 이번 또 좋아했거든요. 한영 받니다 뒤졌어. 오. 아! 일로 보지 마. 일로. 보지 마. 저 건방진 껍다리 자식 조사 버리겄어 이게 안될 겁니다. 갑질하는 거 개빡침. 어디 승부를 볼까? 잠깐만! 궁 빠지면 뒤져야지, 아이버는! 한 번만 형안 돼! 야 나... 아싸, 초알 깜짝해! 전플레 별거 아니죠! <웃음>